다음을 내가 연결해서 해야겠다. 어... 그다음 오빠가 <웃음> <빨간> 일이 <웃음> 어차피 걸리. <웃음> 어, 찬스. 찬스. 아니야. <웃음> <웃음> <웃음> 멀긴 하다. 원해요. 언제 가죠? 뒤로 오세요. 아, <목소리> <목소리> 아, 뒤로 가는 게 뭐? 원래, 원래 위치로. 그럼 어차피 또 돌아올 거 없던데. 안녕히 계세요, 여러분. 우와 번더 Okay. 하나 둘셋네 네카 가 속한 앞으로 가십시오 <S> 1, <S> 2, 3, 4 <웃음> <웃음> <웃음> 속한 앞으로 와 아니 여기서 끝나겠는데? 가 속한 앞으로, <웃음> <아니, 이러도 끝나겠는데? 웃음> 앞으로. 무반주 소미타 <목소리도> 음, 아니야 그래 됐다. 예, e 그래도 아직. 혹은 혹은 스 나와서 가자 하나 <웃음> 둘셋 <제발, 파이팅. 웃음> 그러니까 찬스에 오고 있요 이길 수 있는 게 있는 지 이길 수 있는 거 없어요. 어? 아위원서 아. 오늘 저아 저런 기운을 많이 느끼고 <웃음> <웃음> 가는 거아 약간 지금 기가 빨렸어요. 누가 <웃음> 게말하지 <웃음> 않겠습니다. 그렇 색깔은 <웃음> <웃음> 너무 미래가 총명하신 분들이랑 이렇게 하게 돼서 오히려 제가 영광이고 네앞으로도잘 응원하겠습니다. 너무 배고프고 <웃음> <웃음> 힘들었, 힘들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훈훈하게 끝나게 돼서 너무 좋아 좋네요. 실제적인 선생님의 연주를 많이 접할 기회가 없었는데, 이렇게 접하면서 이렇게 떨려면 나주 멀었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. <웃음> <웃음>